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민재입니다 저는 지금 2023 SFAW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자동화 부문의 절대강자라고 할수 있죠 어드벤텍의 담당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업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어드벤텍 한국지사에 있는 어드벤텍 KR이고요. 이제 저희 어드벤텍은 대만에 본사를 둔 40주년 된 IoT,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입니다. 네, 사실 이어드벤텍이란 기업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분야잖아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미래 비전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드벤텍은 지금 40년 전에 하드웨어부터 공급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관장하는 이제 공장 자동화 그리고 어, 인더스트리얼 4.0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는 것이 저희 미래 비전입니다 네, 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다라는 제품이 있으실까요? 네, 어, 저희 커넥티비티 제품군 중에서 이제 최근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제 TSN 이더넷 스위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산업에서 기존 이더넷을 뛰어넘는 다음 레벨의 이더넷이 되는 만큼 그거에 맞춘 제품이 네, 저희가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 할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L3 모듈러 스위치 EKI 8528 같은 제품은 이더넷 포트를 모듈 형식으로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L3에서 동작하는 제품이기도 하거니와 변전소 자동화에 사용할 수 있는 IC61850-3 인증을 가진 제품입니다.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 부분도 이제 이중화로 AC, DC 전원을 둘다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IoT 모듈이라고 해서 어, 사용하시기에 따라 DIO, HSR, PRP 모듈까지 확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자랑하고 싶으신 제품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있다고요? 네, 어드벤텍은 스마트 물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 물류에 있어서 물류센터뿐만이 아니고 운송에 있어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또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마트 물류센터가 있는데요. 물류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특히 어드밴텍은 AI를 적용한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를 물류센터에 적용해서 효과적인 업무를 처리할 뿐만이 아니고 쉽 출고되는 모든 물품의 상태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체크해서 작업자의 업무 능력, 능력량을 효율적으로 상승시켜주고 운송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AI를 적용한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라니까 기존의 주력 제품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것 외에도 이제 또 새로운 기존의 주력 제품을 뛰어넘을 신제품이 등장했다고요? 네, 저희 제품으로서 보실 필요시면 이제 예전에는 산업용 컴퓨터로 포커스를 했다면 지금은 커넥티비티 제품 분들이 많이 포커스되어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광통신과 이더넷을 연결해주는 미디어 컨버터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1대1 통신으로 지금 시리얼을 이더넷으로 변경해주는 시리얼 이더넷 제품 그리고 와이파이 제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SN 제품군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어드벤텍이라는 기업이 산업용 컴퓨터에서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이런 어드벤텍이 가지고 있는 최대 경쟁력의 비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어, 산업용 보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인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텔의 모든 CPU, 이런 개발 로드맵을 저희가 항상 공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른 산업용 PC 어, 제조사와는 다르게 저희가 직접 이제 물류창고, 그리고 이제 생산창고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벤더들보다 저희가 기술 지원 또한 지금 최대한, 어, 최대 강점이라고 저희가 지금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 다채로운 차별점을 가진 기업인 만큼 정말 미래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스에 많은 참관객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참관객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어드벤텍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이상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바탕이 된그 자동화를 이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AI나 더욱더 능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염려가 있으시다면 어드벤텍과 함께 하신다면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담당자 두 분과 어드벤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드벤텍의 활약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